내 안에서 볼 파괴로 뭐 헌터 파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볼대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물리면 손가락이 뚫리는 갈치를 잡아서 먹어보자. 요맘때되면 아주 갈치 낚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갈치를 아주 많이 잡아가지고 한번 추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를 잡으려면 저기 밑에 여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수까지 여기서 가려면 속초 여수 끝에서 끝이야. 6시간 걸려요. 편도에 왕복이면 12시간 라떼에서 근데 혼자 라떼기 싫어. 같치 라떼요. 레츠 고. 야 이거 왕복 12시간 갔는데 막 두, 세 마리 잡으면 나 어떻게? 여러분 오늘 갈치를 잡으려고 여수로 왔습니다. 오늘 또 특별 게스트 분 계십니다. 자 바로 보고입니다 낚시 유튜버죠. 여.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아 이런데 잘안 오시는 분인데 또 오늘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자 누구냐면 따라라라 어. <웃음> 아니 이 험한 곳에 어쩌드려요한번 따라 와봤어요. 아그오비스에더도 <웃음> 갈치를 잡아가지고 한번 더 맛있는 거 한번 해드시나 는데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죠? 어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어요? <웃음> 이거 많이 잡는다 그러면 맨날 못 잡더라고. <웃음> 세 마리씩만 잡자. <잡죠>. 오케이. <웃음> 오늘 한 마리씩 가져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배에 바로 타볼게요. 여러분 네. 이제 배에 올라타가지고요. 돌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갈치 잡지 말고 그냥 아니, 바람이나 쐬고 가자 그래요 뭐 유튜브가 참 쉽죠 갓씨 아, <웃음> <웃음> <웃음> 최대한 많이 일단 잡아볼게요 근데 저랑 피스님은 보고 형한테 지금 좀 배워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네. 나 믿어? <웃음> 저랑 지금 출발했거든요 어안녕하아 어, <웃음> 안녕하세요 아 롱코스 하고 계시길래 <웃음> 우리 선그림 바르는 거 맞지? 어어 어, 그럼 얘 입술에 바르는데? 면도 크림 아니야? <웃음> 입술이 검해지면 은혜가 <얘네가> 더럽다 그래가지고 입술 <웃음> <웃음> <웃음> 야, 더러운 거 찍지마 여러분 지금 도착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갈치 낚시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치를 잡을 때는 집어등이 필수거든요 자이 집어등을 키는 게 갈치에 먹이들을 모으고 나서 갈치가 이쪽으로 오게끔 한 다음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집어등을 키운 겁니다 이게 집어등인데 굉장히 비싸요 지금 하나 얼마예요 20만 원이요 아어 근데 얘왜안 들어오냐? 아니 이제 다 들어오죠 <웃음> 미수님이 딱 잡으면 여기서 바로 지금 회 떠주실 거죠? 제가요? 어, 그럼 이거 칼을 어, 누? 플롯시에요 보여줘? 플롯? 어, 플롯 보여주세요. 아, 지금 불어야 돼요. 나쁜 사람. 칼이면 칼 날려라도 풀피리처럼 불어야 돼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자 미수님이 이 자리에서 바로 회 한번 떠주신답니다. 저 지금 두 개만 탔는데 엄청 밝아졌거든요. 이게 열이 엄청 세가지고 저 얼굴에 선크림 렉시하게 발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렉시하게 바른 그 은혜가 입술 검은색 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러면 키도안한다 그래요. 어, 이거 릴 새거 같은데? 요번에 샀지. <웃음> 체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젤링을 죠 <웃음> 이게 어. 미끼에요? 갈치가 서 있어요. 이렇게 있는게 아니라? 네 이렇게 서있어요 바다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바로입 하면서 달려들어요 바로이 먼저 한번만 바로 <웃음> <웃음> 동갈치 어디요? 동갈치. 아 동갈치. 아 여러분 저기 지금 동갈치라고 하는데 약간 꽁치처럼 생긴거라고 해요 근데 너무, 너무 부신다이게 실시간으로 아 생기는지 지금 개구쟁이들 두 마리 나왔는데? 아 리반 <웃음> 아, 이거 리얼이야? <웃음> 카메라 가으면 리얼 아닐수도 있어 <웃음> 여러분 이제 보고님이 해볼건데 무심하게 그냥 투 아, 근데 이게 루어 낚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거예요 액션을 줘야돼요? 액션 굳이 필요없어요 적당히 어. 내린 다음에 이 가면 돼요, 그냥. 와, 지금 바로 걸리면은 진짜 인정. 어, 실패. 어, 뭐야? 이게 동갈지. 아, 어, 진짜 화공 치처럼 생겼네. 저 에어프라이기 사이즈네. 올리는데서로어 불었다, 불었다. 불어서 불어 진짜 불었어.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대박이야. 뭐야? 뭐야. 잠깐 이거 잡으면 안 돼. 이가 엄청 날카롭대요. 이 한번 보여 주세요. 이빨 미쳤어. <웃음> 진짜 뒤에 사람 미쳤다. 어, 너참마아왜 그렇게 나오네. 이건 한2지라고 하죠? 2 5지 자, 이제 보통은 1자, 2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요거는 손가락 두께로 안답니다 이게 2지고세 손가락에 다 차면 3예 요런 이 식으로 간다고 해요. 손가락 얇으면요? 아, 네. 그러면 3지다 우리 2.5G고. <웃음> 너무 빨리 물었는데, 원래 이렇게 잡혀요? 얼마, 얼마 전에? 나도 몰라. <웃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여기 비치는 게 진짜 신기해요. 근데 얘네들 방생 기준이 있거든요. 머리서부터 항 어. 문장까지 18cm. 항 문장이 어디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이 정도? 22일 정도 되거든요, 세 손이. 금지 최장은 넘습니다, 여러분.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킵해둘게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믿는데 항상 이러잖아요. 처음 나오면은 좀 뒤에 안 나와요. 생물 유튜버들이. 여러분, 아. 지금 진짜 넣자마자 갈치가 바로 나왔는데, 빙수님이 조금 이따 이제 회로 뜰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계속 나가면요. 회로 더 이상 못 먹습니다. 자, <웃음> 아참 <아이>, 거슬리네. <웃음> 일단 계속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빙수님 낚시 한번 해보세요. 원래 처음 해보는 사람은 진짜 빨리 잡아요. 아, 일단 부담 한번 주고. 일단 그래요. 아, 가자, 빙수야.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참고로 저희가 독배를 빌려가지고 시끄럽게 해도 괜찮습니다. 난못 잡을 것 같아. 아니, 이거 뭐 누구한테 혼나는 게 아니에요. 어, 어, 어, 어. 아뭐이 인터넷 <웃음> <웃음> 여기 꼬리가 휘면 안돼 꼬리 피고 아 저것도 펴줘야 되는구나 네. 자 여러분 지금 옆에서 갈치 많이 떴다 있거든요 왜? 뭐 왔어? 조이에 해요 아, <웃음> 아 진짜 미안해요 오,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진짜 왔다 이거 봐 손발 있다니까 진짜로 이야 대박 대박 대박 이거 보시면 꼬리가 없어 어 그러네 왜?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난리 치거든 그리고 18cm가 안될것 같아 금지체장 같아요 빨리 놔줘야겠다 하나. 잘가어잘 네. 네. 잡는다 나 선생님 맞죠? 어, 완전 선생님 어. 완전 싸우 아 이게 어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실 기도하고 왔거든요 무슨 신 믿으세요? 용왕신 <웃음> 난 솔직히 알라신 기대했거든 빙수님 이렇게 조용한 거오 왔다 왔다 우와, 또 왔다 오오또 왔어 우와 잠깐만. 아 빠졌나 봐 아니야 무거워? 어금 있어 금 있어 예. 구라 이게 릴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어기야 기여라 어기야, 디어라 어기야, 디어라 어기야 디어라 모르시죠? 어 몰라 <웃음> <웃음> 내 버전인데 어기야 기열라자 <웃음> <웃음> 이거 재밌나 나한번 해보고 싶다 일단 이거 나한번 올려보고 욕심이 좀 있네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갈치를 바깥쪽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 릴링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웃음> 오, 오 걸었다 왔어 왔어 왔어 코코코코코코으어어어 너무 큰데? 야 이거 오. 진짜 오. 이야 섬넷 섬넷 섬넷 섬넷, 섬넷, 섬넷. 여러분 크게 보시면 이거 무조건 그냥 삼지 이거 빙수님 손으로 하면 아 그래, 그래 그래 4게4게자 예. <웃음> 여러분 이거는 바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수님 거 하나 해도 돼요 바로 킵 라이센스 어, 얼마인데 3600만 원 정도. 이거 편집해서 오나 <웃음> <웃음> 바로 킵 갈치는 이쿨러에다가 바로 신선하게 됩니다 <웃음> <웃음> 뭐야 또 왔어 또 왔어? 이야 <웃음> <웃음> 아까 빙수님이 살려주네네얘 <웃음> 혼내줘야 예 <애>? 얘를요? <웃음> 아니 가스라이팅 선수야 <웃음> <웃음> 뭐하는 얘를요? <웃음> 근데 딱 카메라 꺼지잖아요 그거 그냥 먹자 <웃음>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한초 기다려 3, 2, 1 그렇지 오!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오! 걸렸어, 오, 걸렸어. 오 어, 크다 그다그다 콕콕콕 어, 어! 어 빠졌어 발, 아! 발, 발, 와 깔치 진짜 많다 민수님 왼쪽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지 빠르게 그렇지 그렇지 리발레기 리발레기 오! 왔어 됐, 왔어 됐, 왔어 됐,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여기 나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오야. 큰다그다그다이야 이게 제일 큰것 같은데? 거울 아니에요? 립스틱 한번 발라주죠? 어, 진짜 잘 나와. 어, 진짜 오생긴게 나는데? 어, 이거 동생만 칠수 있는 건데. 여러분, <웃음> 빙수님이 해가지고 질수 없잖아요. 제가 집었습니다. 오! 오! 아, 네. 빠진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빠졌어빠졌어 얘네가 이렇게 올라왔어, 여기를 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죠, 캐스팅 <웃음> 빡, 빡 걸어줘야 되는구나. 그치? 선생님, 역시. 역시. 전화 오셨 자, 전화 받으세요, 선생님. <웃음> 다음 과외가 <웃음> <거에서> 있으셔가지고. <웃음> 과외가 있어. 저쪽으로 한번날려 볼게요. 저기 아랫님 술은 왜 나오시는 거예요? 야, 관이님 술. 습관 점점 나온다. 오! 와!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작아! 진짜, 진짜 작아! 진짜 작아! <웃음> 오지네, 오지. 아, 이거 금지태장이에요 얘네 하나 어떻게 해야 돼? 맞아야죠. 너무 입질이 말도 안 되게 와요. 아, 그 얘네 입질이 너무 맛있어. <웃음> 와, 이거 안 오는데? 어기야, 디어라. 차 해야지. 어기야, 기어라 어기야, 라 구라, 구라. 아, 아, 아, 진짜. 아나 진짜 속았어.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한번 다시, 아, 진짜. 아, 진짜. 다시 해봐. 이거 편집하고 새롭게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왔어! 어기야, 기어라 야 뭐야 선배 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모자도 지금 낚시꾼이야 야 제일 코 우와 줄 풀어줘 팔찌 팔찌 오, 팔찌 어어어어어어 아, 탁와 진짜 예, 코 맛있다. 아니 이게 처음 딱 내리는 사람이 어복이 아, 있어 그럼, 재밌죠? 아 작시 유튜버 자리 남았네너 선생님 이것도 풀어주셔야죠 아 팔짜빨 선생님 기진 거예요 왜 그렇게 웃으시죠? 아니 아니 보고님 보고 웃은 건데 아 그럴 거없아 끼어들지마 와하하하오오오오 왔어 왔어 왔어 야야야 야개야야야야야야야야야물이야 다. 야야님 이제 잡아주세요. 빨리 감았다고? 내가 오, 왜 오, 왜 야. 야. 야. 오 크다, 크다, 크다. 제일 커, 제일 커. 진짜 미쳤다. 선물, 선물. 오, 선물, 선물. 어, 선물, 선물. 저기 넣어주세요. 짬철이에요. 아. 이어 그래. 콜리님이 또 하나 뽑았습니다. 아, 아. 와, 또왔다 아. 이야. 얘는 놔줄까요? 놔줄게또 네. 왔어, 또 왔어. 이야, 오. 오, 오. 진짜. 오 진짜 커. 다른 애 잡을 때 콜리님 물려보셨죠? 물려봤죠? 손가락 빵꾸나요? 팔로 뱅그처럼 짱나가요 이거 엄청 예려. 이게 바다에 형 좋아하는 그 있잖아. 풍수? 아니. 비브리 어, 비브리오. 뭐, 나 바다에 좋아하는 거왜 이렇게 많아?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오, 뭐야! 야, 이거 사지야, 사지! 뭐야! 야, 야, 야. 비수 일로 오세요, 거기 너무 야비해! <웃음> 보건님 왔어요? 아니, 맞죠. 오, 야! <웃음> 아, 근데 꼬리 저거 나갔다, 그죠? 아, 이거 밤새. 야! 오, 오. 오 보건님 제대로네! 오늘 생일인가? 레피러드데이? <웃음> 아, 멀미왔어요 어왜 어, 어, 어. 들어가 쉬세요 네, 들어가 아, 쉬세요 됐어. 같이 갔다오세요 누나 케어 좀 어우 저걸 어떻게 케어해 아좀 아, 죄송해요 좀 쉬고 와요 아 이제 못하는 사람 빠졌다 아 이제 우리끼리 하자 야 신경 쓰였네 뭐야, 아 나. 소리 소리 소리 보고 형 내가 이거 잡히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액션을 안줘 액션 예 네, 선생님 오늘은 큰소리 칠수 있겠다 <웃음> 근데 사실 제가 보고 형 이렇게 장난으로 막 맨날 놀리고 있는데 낚시를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개고수래 중고수 정도 되는데 <웃음> 너 근데 액션 할 때마다 호수염이 움직여 <웃음> 와, 와왔와왔수수수수 왔어, 왔어, 왔어, 어, 뭔데 뭔데 수수수, 아, 수수어 맞았어, 맞았어. <웃음> 어, 왔어 왔와왔와수와수와수와 수수수, 수수 와! 수데좀 수수수, 수수수, 수수수, 수수수, 수수수, 수수수, 수수수, 수수수, 수수수, 수수수, 수수와 수수수, 수수수, 수수수, 수수 와! 수수수, 수수가 수수수, 수수수, 수수수, 와 커커커커클것 같은데. 오 방생. 뭐큰것 같은데? 오우. 와. 김수님이 우와. 오면 오지고 내가 잡으면 사지야. 아니 삼진데 아니야 너손 커서.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좀비 일어났거든요. 스윙스 TV에서 요 정도 몰골 잘못 보시죠? <웃음> <웃음> 자 제가 봤을때 지금 보건님이 한 마리 지금 딱 잡아 주셔 가지고 바로 회떨수 있나요? 좀만 더 정신 차려 마. 야 들어가 들어가. 왔어. 오. 야야 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회갑이다 회감 횟감. 아니 꽤큰것 같은데. 그렇지 오오. 바로 나서 오 바로 해뜨자얘 진짜 잡히자마자 바로 해다오야야야 가자 한번 합시다 시작 갈치마리 귀청 터질 것 같아 진짜. <웃음> 오 움직 움직 오오 찍어 찍혀 음, 오오 헐터브 갈치 <웃음> 그 뒤에 뻘쭘하면 우리들 책임인거지? 네 응. 아, 전혀 아. 상관없는 거요와그 <웃음> 사이에 또 보고요 어 왔어요 왔어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 퉁이 어 이빨 봐봐 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바로 방생 고야 여기 지금 고래의 충 나왔습니다 어? 갈치들이 고래충이 많거든요 비밀 가능하세요? 아 아니요 고래의 충은요 여러분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위에 붙어가지고 배 아프게 만들거든요 왜왜 왜 웃어 비 웃음 아니야 이거? 먹어본 사람 아 맞다 아, 괜찮아 조회수 잘 나왔잖아 <웃음> 와나 멀미하네. 이거 아, 몸을 조금 움직이면서 같이 하면 멀미가 아, 덜한데요. 그렇지. 응. 수우파냐 수우파? 나 수우파 갑이 닮았다 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오 <웃음> 어, 닮았어 닮았어. 아우씨 <웃음> 어, 나도 멀미할 것 같아 이거. 너도? 춤한번 출래? 갑이 이렇게 했다고? <웃음> 오. 오아 지금 이대로 먹으면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사실 비닐에서 비린내가 좀 나잖아요. 이건 안 나요? 맞아 보실래요? 안 나는 거 같은데? 개나요? <웃음> 오 어, 로로루랑. 아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민수님 먼저 바로 입 한번 해주세요. <웃음> 진짜 쫀득해 자 여러분 팔찌 한번 팔아먹을게요 자 팔아먹을게요 초베르와 오징어 같다 진짜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은혜가 이거 안 하면 삐지거든 추룩추룩 아, <웃음> 바로 초베르와 아아 대박인데? 너무 맛있지?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돌돌 한 말아볼게요 반면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초베르 와. 음, 개 미쳤는데요? 음, 썰어주세요. <웃음> 시작, 시작. 찍어, 찍어. 오, <웃음> 소패! 가비님 팬이죠? 네. 어, 저도 팬이요. 시작. 아, <웃음> 어, 씨. 아, <웃음> <웃음> 어, 씨. 어, 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갈치 조항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100마리는 될것 같은데, 이거를 3시간 만에 뽑았습니다. 3시간 만에. 오늘 갈치 조항이 정말 기가 막히나고요. 여기서 한 20마리 정도만 가져가서 은혜랑 바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썸네일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지 마세요. <웃음> 비린내 개납니다. 썬팬님 <웃음> 잘 나와요? 비린내 나요. 아이큐 나 대지 마라 내가 하고싶을 때 할거야 쇼미더우네스 그거 알지 비투주세요 하기 전에 준비되시면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빨리해 DJC홀리더 드랍드 빛. 자여 이렇게 해서 갈치를 잡아왔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뭐 갈치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100마리 이상 잡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왔습니다 오늘 요거를 먹을 거고 자 여기 남은 것들을 장모님한테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혼이신 남성분들잘 들으세요 요런데 점수를 따는 겁니다 아셨죠? 짬처리요 근데 장모님 그러시더라고 짬처리 해달라고 아니던데? <웃음> 나한테 말하던데 따로 <웃음> <웃음> 카메라 끄고 얘기해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엄마 상만아 나와 임마 요갈치들은 여기다 넣고 장모님 좋아하실까? 어..어 어. 리액션이 왜 그래? 리액션 다시 좋아하실까? 오! 흥분하지 <웃음> 아 힘들어 왜 벌써 힘들어 <웃음> 나가고 싶어 아 개빠졌네 운동회 여러분 보셨죠? 이게 김은혜의 실제입니다 다컴파이로 넘어오세요 아 나가고 싶어 <웃음> 여러분 진짜 개 웃긴거 뭔지 아세요? 이리끼리 저러시고 방금 나갔다 왔거내 <웃음> 시간이 필요해 친정 갈래 너 친정? <웃음> 보고 싶겠지 막 갔다 와 자, 여러분 이제 이 갈치들을 손질해거 건데 오늘 제가 이 갈치로 뭘할 거냐 바로바로 바로, 바로 갈치 햄버거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너 갈치버거 먹어봤어? 그걸 누가 먹어? 우리 둘이 먹어. 갈치버거를 만들어봤는데, 일단 그러려면 포를 떠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를 바라 한번 떠보겠습니다. 오늘은 잘뜰 자신 있세요 왠지 아세요? 자라라 홀리 슛터터 자, 여러분, 두 개가 있는데. 자, 보면은 은혜 호터파 자, 여러분, 이걸 누가 줬냐면요. 빈수님이 또제 얼마 전에 생일이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하인드 영상 잠깐 보고 가세요. 아니, 이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아, 대박인데? 예,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진짜? 예어 이건 조금 거짓말.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럼 그래서 오늘 이허텔 파작킨 요걸로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 보고 너 한번 해볼래? 어. 우와. 칼 미쳤는데 요늘 말지 아. 살이 또다 날라가. 야, 아, 나 손질 잘한다고. 대가리 라사. 다무라이. 보시면 얘네가 한 문장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게 따주는 거야. 우와 오. 나도 하고 싶다. 칼 장난 어, 아니야. 자 그럼 안에 내장있죠자 네 이거는 일로 와서 싹다 빼줄게요. 하나 둘 셋. 오터야들어그 다음 바로.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왜? 왜. <웃음> 어, 왜 그래? 왜 공격적이야? 원래 옛날에 야, 야야 하면, 어, 응, 어, 잖아 어, 어. 다시 그렇게 해줘. 그 다음 그게 좋아. 알았지? 야, 야, 야, 야. 야 왜, 왜, 왜, 왜? 개빡치네. <웃음> 여기 보시면 피를 미처 안 빼가지고 굳은 게 있거든요. 혈합육이라고 해요. 요칼 끝으로 그냥 살살 이렇게 긁어주면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검은색 막들 있죠. 자, 요런 거 이렇게 하면다 하얘져요. 재밌겠다. 라떼다, 여러분. 은혜, 사이코패스 지금 돌았어요. 오늘 세차 가자. <웃음> 내랑 세차해 보셨어요? <웃음> 차 팔고 싶거든요. <웃음> 요거 이제 포를 <폴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웃음> 자 여기 가운데 척추뼈 있죠? 일반 생선처럼 여기 위에를 타주면 돼요. 살 날라가는 소리. 아니야 아니, 아니야 뼈야. 뼈 소리가 하나도 안는데요 근데 잘 떴어 이거 봐봐. 거기만 잘 여기 이면 되게 살이 많네. 라갈이 좀 해. 예. 여기야 이 열악처. 라사사브라이. 자 여러분 이러면 지금 포트이 끝난 거야. <웃음> 야. <웃음> 아 개빡치네 이거는. <웃음> 뭐야 방금? <웃음> <웃음> 뭔데? <웃음> 아니 무슨 상상했어? 무슨 상상했어 너 방금? <웃음> 놀이공원 가고 싶다. 미친놈이세요. 자르블리키 <웃음> 떴으면 이쪽 살에는 자시가 있어서 이렇게 쫙 날려줄게요. 라사라사 라사! <웃음> 뭐야? 왜또터우세요 <웃음> 아니 웃기잖아. 뭐가? 인생이. <웃음> <웃음> 여기는 지금 다 살이에요. 은혜 만져봐. 껍질 요러면은포트 음. 끝입니다 왜냐면 갈치는 요 뒷부분 있죠 껍질을 원래 기존처럼 벗기지 말고 칼로 이렇게 슬슬 이렇게 긁어주면 돼요 슬 긁고 이런 데 이렇게 딱 묻히는 거야 오. 원래 이렇게 안 묻혔잖아 응. 근데 왜 그러냐면은 빙수님이 배 위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응. 뭐, 멋있어 보였어? 오 멋있더라고 솔직히 좀 자랑한 척하는 건뭔줄 알아?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보고 이렇게 닦으면 안돼 몰라 근데 고개를 왜 돌려? 안 봐도 된다 오야 칼이 잘 되니까 재밌다 어, 나도 이런 거 재밌어 하는 줄 몰랐네 은혜야 <웃음> 니가 하나만 꺼내줘 손을 다 끄고 꺼내면 되잖아 <웃음> 와 내가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야 <웃음> 쟁반에 꺼내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쟁반이 거기에 왜 있니? 쟁반 어디 있어? 너 쟁반 안 봤는지 오래됐는데? 밑에 야너그 밑에 할때 밑에 이렇게 이기게 밑에 이렇게 하지마 너 너무 짜증 나니까 너 너무 짜증 나더못 <웃음> 참는다 아 빨리 제대로 얘기해줘 맨... 나에말해준잖너 카메라 꺼봐 꺼봐 아, 꺼봐 쇼리소리소리소리 쟁반이 보이냐? 이. 이..있네? 자르면 저 쟁반에다가 요네킨을촤아주고 솔치 솔 <웃음> 저런 걸로 뭐라 하지 마. 너 맨날 놀리잖아. 너 언제? 뭘가? 뭘가? 뭘가? 뭘가? 뭘가? <웃음> 은혜가 뭐가라고할때 가끔 갑자기 리얼 발음 들어가가지고 얘가 캘리포니아 출신이어가지고 <웃음> 뭘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 뭘가? 뭘가? 뭘가? 뭘가? 뭘가? 자, 여기다가 수분을 빼줄게요. 이 반대편이 어려운데. 진짜? 이 반대편도 어. 딱 타가지고 근데 어. 칼을하 지질. 아 진짜? 네 리액션. 아 진심을 담아서 해준다. 진심이는데 그래. 여러분. 솔직히 이거 진심이었어요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딱 들으시면 아시죠 아셔 진심이 아닌게? 진심인게 <웃음> 오 이거 잘 타지네 오.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거 같아 살을 다 날리니까 아니 나 곰팡이 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웃음> 꼬들, 꼬들지 마짱나가 <웃음> 여러분 두 번째 거해놨습니다 드랍덕 알지 러분 그리고 요거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살 하나도 없지 야 가까이 지지마리발랄깐 그걸로 국 끓여도 되겠는데 이걸로? 어. 너 이제 할 거야? 어 은혜야 할 거네 이제 자 이제 해봐 내가 알려준대로 러 머가리 <웃음> 너 근데 좀 서운하다 내 유행어는 안 하면서 머가리 한다고? 비스니까 포워모가리 <웃음> 이렇게 해야돼 한번 해봐 머가리 <웃음> 어, 나 너가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거 처음 봐너좀 <웃음> 어, 쑥스러워한 거 같은데? 쑥스러워 <웃음> 오 재밌어? 응오 <웃음> <씨>, 진짜 재밌는데? <웃음> 이거 내장 <내가> 씻고 올게요 와야지원 <웃음> <What>? <웃음> 자고 하 있어 싹다 씻어주고 왔어요 <웃음> 무슨 말투야 아주 <웃음> 한번 봐봐 열어보자 아 이번에 생각보다 깨끗하게 안 했네 이렇게 닦으면 은이 살이 엄청 물렁물렁해져서 너처럼 될것 같아가지고 <웃음> 디질래? 오오 <웃음> 오, 살짝 열어봐 오! 어, 장난 아닌데? 어기, 여기. 여기. 아삭, 사브라이 <웃음> 야, 어, 어! 뒤집어봐. 껍질만 나오아니 저랬는데? <웃음> 잠시만. 나보다는 못했다, 근데. 야야, 그거 그이지 맘에. 여기, 여기 가시 있거든? 그냥 이렇게 잘라. 어, 아깝다. 너 먹어볼래? 아니. <웃음> 뭐야, 리바? 어? 여기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원래는 그래, 맞아. 오! 너 개잘하네, 여기는. <웃음> 없어. 여기 있어. 아, 있네. 너 못했다. 잘라, 씨 <웃음> 나도 이거 해봐야지. <웃음> 이제 그만해, 은혜야. 지, 그만해. 알았지? 괜찮아. 은혜 왜칼났어 이거 왜너 그만하라고 했지 은혜야 그만해 돌았어 지금 눈도 돌았어 이렇게 은, 은혜야 안돼왜안 왜, 왜 되는 거배 아파 <웃음> 아, 여러분 라떼했습니다 지금 은혜 또 눈깔 돌아가가지고요 이거 허영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 재밌냐? <웃음> 드랍터 갈치 해줘 드랍터 갈치 <웃음> 너왜 발음 굴려? 아, 나캘리포니아 <웃음> 아, 은혜가 드립이 많이 늘었어요 원래 개재미 없었는데 아니거든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나머지도 일단 싹다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갈치 손질을 다 했으면 여기다 바로 내킹우기딱 해가지고 물기를 싹다 빼줍니다 어가 가시 아 너가 손질한 거다 너가 했잖아 너가 했잖아 너너너너너너너자 이렇게 너. 물기를 빼줬으면은 먼저 봐뭐 어때 부드럽 댕성 많만 줬어 부드럽다는 게 로켓즈 자 그러면 이제 갈치로 지금 패치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도마 갈치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던져 던져 야 이렇게 통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 이거를 싹 튀겨가지고 넣으라고? 패치를 어. 만들어야지 넌 아직 멀었나넌 이렇게 꽉 막힌 생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걸 박혀있는 거지 <웃음> 좀더 정리해서 얘기해 줄래 말을 너무 못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여러분 <웃음> 이 갈치들을 이렇게 싹 다져주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저기다가 하지 <웃음> 저기가 어딘데? 야말좀 똑바로 해봐 저기가 어딘데? 한 문장에 얘기해 줄래? 또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항상 알아게에 갈라고 갈아도 어느 정도 다져 놓은 다음에 미석에 갈아야 돼 그럼 내가 해볼까? <웃음> 재밌겠지 너? 그냥 너가 이거 다잡봐 아싸 성공 아 뭐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재밌어 진짜 아 재미없다 <웃음> 안 잘리지? <웃음> 아 재미없어 <웃음> 이게 안 잘리거든요? 내가 제일 잘리는척 방금 했는데 <웃음> 어깨 내려 오늘 칼질 어깨 루틴 두둥 탕탕 두둥 탕 어깨도 움직여 두둥 두둥 <웃음> 오오 많이 다좋은데나 아, 됐다, 여러분. 은혜, 뭐 꺼냈습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쉐키들. 도마까지 잘릴 정도로. 너 어깨면 도마 자를 수 있지. 너도 자르고. <웃음> 이제 갈 거야. 그럼 왜 했어? 그러니까 가 어느 정도 하고 비싸에 간다 그랬잖아. 알지 마, 그냥 이대로 써. 예쁘게 하트 해주면 내가 안 갈게. 헐. 짱구 엉덩이. 아, 뭐야, 리발 하트 아니었어? <웃음> 하트 근데 기가 막히겠다, 진짜. 힝. 미래인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믹서기 안 해도 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웃음> 믹서기 할 거지. 안 해. 아니, 지금 너가 이렇게 먼저 선수 치잖아. 해도 재미없고 안 해도 재미없어. <웃음> 나는 망한 거야. 너희 가스라이팅. 여기 볼에다가 넣고 믹서기에 넣어. <웃음> 아니라고. <웃음> 여기다가 전문가로를 넣어줄 겁니다. 감지 전지? 감지 전지 아니면 옥지 전지? 감지 전지 아니지롱. 조금만 이렇게 딱 부어주는 거예요. 싹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반으로 나눠서 더블 패치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루추루추루추루추루루추루루추루 루추, 바로 다시 야뭐 하냐? 쪼도쪼도쪼도다을딱 <목소리> 떼는 거예요 찍찍찍 요거를 이렇게 돌려요 쫙쫙쫙쫙 그냥 펴주는 겁니다 괜찮지? 음. 야 왜? 촬영하기 싫지? 어. <웃음> 그렇구나 패티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자 요거를 지금 바로 그냥 기름에 또 튀기는 게 아니에요 또할게 있어요 튀김가루를 입히겠죠? 아니죠 양나루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여러분 방금 느끼셨을 거예요 은네가 촬영을 지금 하고 싶지 않다는 거왜냐면 내가 빵가루 뿌릴 때왜 와라라라 왜, 와라라, 왜 안했어? <웃음> 까먹었어 왜 까먹은 줄 알아? 촬영에너 지금 진심이 안 했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야 <웃음> <웃음> 뒤에서 따라할 때지미심미아 이거 뭐지 이거 풀어야 돼 <웃음> <되네. 웃음> 이런 심정이었어 내가 더 세게 해야겠네. <웃음> 자 릴라로. 도도도 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 있습니다. 잘따라가지마 <웃음> <디즈>. <웃음> 근데 아직 한발 남았다. <웃음> 안안 아. 전화. 오늘 전화 안 받으세요? 어 여보세요? <웃음> 어, 아 진짜 밥 먹었어? 어. 뭐야 여자친구랑 통화해? 어, 어 조용히 좀해 아. 맞아요 여자친 알겠어? 음. 아 진짜 <웃음> 너무 싫어 <웃음> 아, 입술 진짜 너무 싫다 너나키도 <웃음> 어떻게 해? 안 하잖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맞지. 어. <웃음> 자러봐 이렇게 주게다 있으면. 아 진짜 집에서 양말 왜 신고 있는 거야? 이걸 제가 왜 신었어? 아 무좀 때문에. 뒤 진짜 왜 신냐면요. 아 무좀. <웃음> 아 진짜 얼굴 얼굴 얼굴 주세요 얼굴. 근데 은혜야 저번에 모자이크를 좀 연하게 해가지고 슈퍼 리정 님 닮았다는 소리 듣더라. 그럼 그래, 너 헤이만 맞출 수 있어? 아 바로 나오네 어 옛날에 쑥스러워가지고 아 그런거 시키지마 슈퍼 보면서 좀세졌어자나 <웃음> 이거 첫번째 패티 밀가루 이게 아, 약간 동그랗게 해도 왜? 좀더튀 치기 때 흐트러진다고 알았어 아니 계란에 넣으면 큰일난다 아니거든 잘해보시 <웃음> 바로 빵가루 아또 무섭네 저번에 여기서 거북이 튀어나와가지고 <웃음> 빵가루에 있을 것 같아? 요 안에 있다고 생각 못해봤나? <웃음> <웃음> 내 빵가루까지 부었으면 옆에 하나 따지고 따지고 <웃음> 따지고요뭘 따지나요? 뭘 잠꼬대한 척해 <웃음> 자 하나 더 해줄게요 잘해볼게! 갈치패티두개 완성됐으면 따라 따라 따라따라 따라 따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 개필 거 없나? 뭐뭐뭐 아, 뭐, 뭐. <웃음> 돈까스처럼 그냥 튀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기름을 많이 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음, 뭐야? 몰라 또 진짜 곰팡이 분들한테 사과해 곰팡이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죠? 아니야 좋아하죠 은둥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은둥이 여러분은 들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더러운 거 싫어하실 수도 있어 <웃음> 남성분들도 많아 은둥이 여러분들 중에? 어 DM 많이 오거든? <웃음> 으 자전거 올라간 거 봐라 꼴 뵈기 싫네 화폐 캥킹 아싸 바로 가현자 튀김요 어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야티 늦게 하지 마 매압이야 매압 땡어 으유 여러분 이렇게 다 기름이 달 거지만 바로 이따가 달가오 맛있게 튀겨지지 여러분 이 가스 종료를 할 때는 튀겨지는 게 보면은 기분이 좋아 사르얼 이렇게 하면서 뭔가 너가 친정을 간 기분 <웃음> 오늘 같이 가는 날아 좋지 장모님 저거 빨리 갈치짬처리 아이아이 이거 언제 드어지금이다오 너무 맛있겠는데? 요리 잘하는 사람들아 손으로 하는 거? 아 어, 무서워 <웃음> 패티 다된거 같거든요 싹 퍼가지고 일로와 이래 기 야야야야야야 아,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편해 장시 뭐 줘볼래? 나 어디서 쳐먹냐? 니 네, 여기 발 밑에서? 어. 헐너 여기가 더 길구나 너 여기가 더긴 사람 가스라이트 개좋아서 나 발가락 레티시스 아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일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패티가 완성이 됐는데 바로 햄버거 햄버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햄버거로 이렇게 한게 어때? 빵 없이? 어. 그럼 내가 직접 손수 만든 이 빵은 어떻게 해요? <웃음> 제가 직접 베이킹 했거든요 참겨다 박은 거예요? <웃음> 그럼, 그럼요 롯데당에서 박아줬어요 얘를 야. 패티로 쓰고 얘를 빵을 넣어 아 맛있겠네 진짜 성인뼈 을려 뒤지게 <웃음> 뭐야? 아 이거 상추 아까 내가 썰어놓은 거 그리고 제가 어제 담근 손샐러드거든요 요거? <웃음> <그래>. <웃음>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광고야 롯데다 롯데다 하면서 다 롯데리아 계속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로, 롯데리아 광고 들어오면 받으라고 할 거야 안할 거야? 받으라고 하지? 그러면 롯데리아 광고주부들한테 빨리 영상편지 하나 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합격 인사만으로 귀여웠어 <목소리> 끝났어 자 그러면 은혜 말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 여기다가 깔고 이 햄버거는 약간의 소스 발도있습니다 오늘 릴리 소스랑 카타르 소스 그리고 레디아리 소스 요세 개를 한번 해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야채? 어 야채 <웃음> 개 모잘건 없다 이거 그리고 빵 먼저 이렇게? 어. 그리고 샐러드 됐어? 응. 레디아리 롤은 빵 먼저.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 그리고 <웃음> 그럼 잠깐만 이거 구멍 좀 뚫자 이거 좀 혁명인데? 으흐. 이거 어떻게 쳐먹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갈치 패티 햄버거 완성되겠습니다 <목소리> 인트로 딸게요 그을게요 진짜 너무 싫어. <웃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거기 제 얼굴만 하거든요. 지금 바로 먹고요초배래 뜨거? 뜨거워? 뜨거와 <웃음> 갈지는 갈지야. 맛있어? 대맛있어. 어, 말도 안 돼. 아, 나도 한번 먹어볼까? 너무 <웃음> 만잠아만 아, 나도 한번 먹어볼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아깐 나도 한번 먹어볼까?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얼마 전에 황어로 생선 가스 똑같이 했잖아. 완전 달라. 갈치는 갈치야. 와, 그 갈치 구이 했을 때고사를 문턱으로 해서 패치로 만든 느낌이에요. 대 맛있다. 언냐 콩콩 거리지마 언니 <웃음> 지금 이러고 있어. 제발, 형, 가뚜, 쭈, 쭈, 쭈, 쭈, <웃음> 뭐 내가 지금 <웃음> 어쩌고... 갈치만 이거 조금만 먹어볼까? 조금 아, 맞아, 조금 돼요, 봐. 야, 야, 야. 아, 철록 초록. <웃음> 응. 끝이야? 아, 개 빡친다, 진짜. 와. <웃음> <웃음> 미쳤네, 이렇게 이거. 요즘에 진짜 뜨거워. 부르, 부르. 더 세게 불어봐. 담배 냄새 안다 아, 잠깐요 장난 아니잠 너무 커가지고요. 위에 같이랑 아래 빵만 먹을게요. 초우배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일반 햄버거보다 훨씬 맛있는 거같 왜? 여기 묻어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부러. 아! 아! 아! 아! 응, <웃음> 불어. 내가 부아아아 싫어 부아아알아어아아아 <웃음> <웃음> 어때? 거기서콘셀러들이를 묶어 넣는다고어때맛이또 <웃음> 줘. 또어야 <웃음> 진짜 이때가지어 놓은다고? 이거를 묶 이거를 베스트 베스트, 이거를 다이거다이어다와 진짜 지어았어 <웃음>